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쇼핑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뭘 샀냐면 펀치를 샀어요 모양 펀치를 총 5개를 샀는데 제가 다이소에 갔더니 이 펀치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싹 쓸어왔어요 제가 갔을 때 다이소 매장에 총 6종류가 있었는데 5개를 사왔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맘 같아서는 여섯 종을다 사고 싶기도 했는데 한 종류가 마음에 진짜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많이 하다가 그냥 안 샀어요 다섯 개만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기 전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살까 말까 왜냐면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물결 모양 펀치 이거는 튤립 튤립이랑 하트 모양 그리고 이거는 레이스 모양 펀치.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조랑말. 조랑말이랑 별모양 펀치. 그리고 이건 음표 모양 펀치예요 하나같이 다 예쁘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스트에 이용할 랩핑지를 하나 꺼냈고 저 랩핑지는 제가 녹티루센트에서 예전에 문구류를 구매하고 덤으로 받은 거예요. 제를 오늘 사용할 만큼 자르도록 할게요 A5 사이즈로 잘랐고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펀치에 저 막대기 같은 게 달려있는데 저 막대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일자로 균일하게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요 근데 저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마 불량인 것 같은데 저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저게 유도저 막대기가 걸려서 안움직여서 나중에 그냥 뺐어요 어차피 실제 사용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서 그냥 쓰려구요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양펀치 사용하는건 처음이라 좀 서툰데 찍으면 예쁘죠? 되게 예쁘죠? 역시 펀치는 직접 찍어봐야 예쁜 줄알겠더라고요 뒤에 크라프트 용지를 대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것도 찍어볼게요. 얘도 찍어보면 음표 모양이 엄청 귀엽죠? 진짜 귀엽다. 그리고 다른 종이도 꺼내볼게요. 다른 래핑지도 활용해서 펀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음표를 찍어볼게요. 귀엽죠? 음표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다른 펀치도 찍어볼게요. 얘는 크라프트 용지에 찍어보겠습니다. 이 크라프트 용지가 조금 두껍고 질긴 재질이라서 펀치가 잘안뚫리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예쁘죠? 크래프트 용지에 찍으니까 되게 분위기 있어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찍어보면 얘는 조랑말 펀치인데 귀엽죠? 크래프트 용지에 찍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튤립펀치입니다. 음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런 모양펀치는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도 좋지만 특히나 포장할 때 수봉 꾸밀 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수봉을 크게 꾸며보거나 만들어본 적은 없는데 한번 기회되면 이 펀치를 사용해서 수봉을 꾸며보려고요. 자 이렇게 펀치 테스트를 다섯 종을 다 해봤고 자 그럼 오늘 펀치 테스트 해본 종이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다이로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매한 다이소 라인펀치를 총 다섯 종을 개봉하고 테스트해보고 또 이걸 활용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꼭 여러가지 종류를 안 사더라도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한두가지만 구매하셔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